안녕하세요 건강하게 노래하자 보컬살롱 백호입니다. 오늘은 제가 부원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신도림에 위치한 제이지 실용음악학원을 간단히 보여드리려고 해요. 오늘은 A룸과 B룸만 살짝 보여드릴게요. 먼저 복도입니다. 음악학원에 걸맞게 경쾌한 음악이 언제나 흘러나오고 있답니다. 먼저 A룸으로 들어가 볼게요. 이곳은 프로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아비드 러닝 파트너 정식 교육 센터입니다 프로툴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 이외에도 프로툴과 로직을 정식적으로 배울 수 있어요 그리고 이곳은 실제 녹음실로도 사용되고 있는 스튜디오이기 때문에 그에 걸맞는 장비들이 구비되어 있답니다 어 왔어? <웃음> 카메라 뭐지? 학원 좀 찍고 있었거든 아 학원 찍고 있었어요? 어 일찍 왔네? 네자 복도에 흘러나오는 경쾌한 음악의 정체입니다 둠칫 둠칫 자 삐롬으로 들어가 볼게요 이곳은 학생들이 미디와 녹음 실습을 할수 있도록 프로툴과 로직이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저와 함께 보컬 레슨을 받으시면 바로 이곳에서 수업을 진행하게 된답니다 저기 컴퓨터에 보컬 살롱 페이지 보이시죠? 아직 구독 안 하신 분 계시면 구독 좀 부탁드릴게요 동아야! 자기소개 해주세요 <웃음> 지금 영상 찍어요? 지금? 어. 아 진짜요? 안녕하세요 노래 하나 불러주세요 뭐 부르지? I'm s i h e w you m t 21 But i o your story's done a s in e In e i s the t r u b a b Baby baby baby i s now all about you yeah. 박수. 응. <웃음> 이게 뭐야? <웃음> 갑자기 <웃음> 화장실 간데 <갔는데> 붙잡고 와. <웃음> 안녕. 바이바이. 이상 건강하게 노래하자. 보컬 살롱 패커였습니다. 안녕.